안녕하세요. 꿈해몽 t v 입니다 오늘은 수영 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영 관련 꿈을 오디오북 형식으로 읽어드릴 계획입니다. 들어보시고 간밤에 꾸신 꿈과 비교하여 꿈을 해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이나 내과에서 가뿐하게 수영하는 꿈 가뿐하게 헤엄치고 있었다면 매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강에서 빠르게 수영하는 꿈 강에서 빠르고 부드럽게 수영을 꿈꾸면 좋은 분위기에 도착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추가적인 부나 풍요를 상속하거나 획득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네요. 잔잔한 바다에서 수영하는 꿈 고요하고 고요하며 고요한 바다에서 수영을 꿈꿨다면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승리와 성공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또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소한 이유로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네요. 바닷가에서 수영복이 벗겨지는 꿈 공개적으로 망신살이 강방곡곡에 올려 퍼진다. 명예추력이 있다. 강에서 수영을 하는 꿈 금전운이 따르는 길몽이다. 수영복을 벗고 바람을 쐬는 꿈 기분이 날아갈 듯 상쾌하고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게 된다. 저수지에서 수영하는 꿈 기분이 매우 상쾌해지고 하는 일마다 수월하게 풀린다. 온수대통이다. 물이 가득한 수영장을 꿈. 깨끗한 물로 가득 찬 수영장을 보는 꿈을 꾸는 경우 좋은 사업 결정, 이익 증가 및 사업 성공에 좋은 신호일 수 있네요. 땅 위를 기어오르면서 땅 위에 떠 있는 꿈. 나쁜 일에 관여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문제가 생기는 꿈을 꾸는 것은 엄청난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노란 수영복을 꿈. 노란색 수영복을 입거나 보는 꿈을 꾸었다면 다가오는 즐거운 만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을 만나거나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람들과 제외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네요. 수영장에서 숙련된 수영의 꿈 능숙한 수영을 꿈꾸면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일 수 있네요. 많은 사람과 함께 수영을 하게 되는 꿈 다른 사람과 함께 동업을 하여 경쟁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과 동거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암시 다른 사람과 수영하는 꿈 다른 사람들과 수영을 꿈꾸면 긍정적인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신뢰할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도움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이빙의 꿈 다이빙을 꿈꾸거나 누군가 다이빙하는 것을 본다면 부정적인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이 활동하는 무언가가 당신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네요. 수영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으로 수영하는 꿈 당신은 현재 매우 퀴적하고 상쾌한 상태에 있으며 당신의 재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는 일이 잘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영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꿈. 당신은 현재 움직이지 않네요. 이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것이 나오지 않고 피곤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수구의 탕류에서 수영하는 꿈. 독감, 열병에 걸려 한동안 고생을 한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자유롭게 수영을 하는 꿈.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이나 직장생활 또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암시. 맑은 물에서 수영하는 꿈. 맑은 물에서 수영하는 꿈을 꾸게 되면 학문을 연구하거나 누군가의 비밀을 속속들이 알아내려고 부탁한다. 급류에서 수영하는 꿈 매우 빠른 속도로 흐르는 물에서 수영을 꿈꾸었다면 임박한 위험의 상징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거울같이 수면이 잔잔한 곳에서 수영을 한꿈 모든 생활에서 온만하여 어려움이 없고 하는 일도 거의 실패가 없다. 강을 수영하여 건너는 꿈 모든 일이 순조롭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꿈 물살이 급한 강에서 수영하는 꿈 물살이 급한 강에서 수영하는 꿈은 간사한 꼬임에 빠지거나 병에 걸리게 된다 육지에서 수영하는 꿈 물이 없는 육지에서 수영하는 꿈을 꾸었다면 성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데이터를 얻으려면 엄청난 시간, 노력 및 헌신을 투자해야 합니다 반쯤 가득 찬 수영장을 꿈 물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수영장을 보는 꿈을 꾸는 꿈은 일반적으로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당신이 경험하는 낭만적인 삶에 민감한 시기를 나타냅니다. 실제로 연인에게 문제가 있고 해결 방법을 모를 수 있네요. 넓은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꿈 바다나 강물의 파도가 거세면 가정 사업의 풍파가 심하고 마음이 심란한 파란곡절이 생긴다. 고래와 수영하는 꿈 바다에서 고래와 함께 수영하는 꿈을 꾸었다면 낭만적인 만남을 의미할 수 있네요. 바다에서 수영하는 꿈 바다에서 수영하는 꿈을 꾸게 되면 마음의 상처가 해소될 길몸이다. 마음의 괴로움이 있으니 무언가 해결책을 찾아야 함시며 또는 성적인 행위나 소망, 임신을 암시하기도 한다. 바다에서 헤엄쳐 길을 잃는 꿈. 바다에서 헤엄치는 동안 길을 잃는 꿈을 꾸었다면 감정의 압도당하고 우선순위와 다른 중요한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네요. 빨간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모래밭을 걸어가는 꿈. 불타는 정열 속에 무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유혹을 한다. 빗속에서 수영하는 꿈 비가 올때 강이나 바다에서 목욕하는 꿈을 꾸었다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해결책을 의미할 수 있네요. 빈 수영장의 꿈빈 수영장을 보는 꿈을 꾸는 경우가 꿈은 일반적으로 나쁜 징조입니다. 종종 외로움과 공허함을 나타냅니다. 무사히 수영을 마치고 육지에 나오는 꿈이나 물가에 도착한 꿈 빠른 시일 내에 희망이 이루어질 길몽이다. 연애 중인 사람은 주위의 축복을 받고 결혼에 고린한다. 넓은 바다에서 홀로 수영을 하는 꿈 사업이 잘 되고 외국 유학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직장 등에서 혜택을 입거나 일이 잘 추진된다. 열심히 수영을 하는데도 제자리에서 맴도는 꿈. 사업이나 사적인 일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불만만 잔뜩 쌓이게 된다.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고래를 만나는 꿈. 상당한 실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고 입신 출세를 한다. 행제, 돈이 생긴다. 상어와 함께 수영하는 꿈. 상어와 함께 수영하는 꿈을 꾸었다면 개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분야에서 성공을 예고할 수 있네요. 수영 중 사고에 대한 꿈 수영 중 부상이나 기타 사고를 꿈꾸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불충실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원할 수도 있지만 뒤에서 당신을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수영복도 안 입고 수영을 하는 꿈 수영복도 안 입고 수영을 하면 모든 일에 간섭이 없어 자유로워진다 수영복을 입고 있는 꿈 수영복을 입고 있는 꿈속을 꾸게 되면 일부나마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는 일이 생긴다. 수영하면서 해안에 도달하는 꿈 수영을 꿈꾸고 해안에 도착하는 꿈을 꾸었다면 좋은 징조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 활동 또는 비즈니스가 성공할 것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영장 물에 대한 두려움의 꿈 수영장 물을 두려워하는 꿈을 꾸었다면 당신이 직면할 수 있는 두려움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때때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질병의 친구가 될수 있네요. 수영장 파티의 꿈 수영장 파티에 참석하는 꿈을 꾸었다면 좋은 소식이 올 것이라는 좋은 신호가 될수 있네요. 수영장 물에 빠지는 꿈 수영장과 같은 안전한 곳에서 물에 빠지면 부주의하면 금방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꿈 예기치 않은 곳에서 엄청난 혼란에 빠져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영장에 물을 채우는 꿈수영장에 물을 채우는 꿈을 꾸면 풍요롭고 수원의 좋은 징조가 될수 있네요. 수영장에서 소변을 보는 꿈 수영장에서 소변을 보거나 누군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꿈꾸었다면 창의력과 영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많은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수영장에서 친구를 만나는 꿈 수영장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는 꿈을 꾸었다면 당신이 겪고 있는 변화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최근의 경험은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삶전체에 영향을 미칠 주요 삶의 변화의 신호가 될수 있네요. 수영장에서 친구와 이야기하고 샤워하는 꿈 수영장이나 샤워실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꿈을 꾸었다면 당신의 완전한 변신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변화의 데이터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변화는 곧 개인적인 관계와 일반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꿈 그 꿈은 잠재의식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삶의 특정 사항이나 삶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꿈의 바다가 실제 사건과 관련된 불안의 상징이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친구나 애인과 같이 수영장에서 헤엄을 치는 꿈 실제로 친구, 애인과 같이 문화의 공간에서 재미있게 하루를 즐긴다. 친구와 같이 증권, 생산 무역, 부동산 등에 공동 투자하여 짭짤한 수익을 올려 제 몫을 차지한다. 재물, 횡재, 돈, 물품, 선물, 소화성취 등의 기른이다 쓰레기가 가득한 수영장을 꿈 쓰레기로 가득 찬 수영장을 꿈꾸면 좋은 징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고급스러운 거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을 멈추라는 경고를 의미할 수 있네요. 여외 수영장의 꿈 야외 수영장을 꿈꾸었다면 일반적으로 낭만적인 사랑의 행복을 상징하는 좋은 신호가 될수 있네요. 어딘가를 가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수영을 한 꿈. 어느 사업장에서 임시돈으로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어두운 물에서 수영하는 꿈. 어두운 물에서 수영을 꿈꾸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소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행 중에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표시될 수도 있네요. 연못에서 수영을 하는 꿈. 연못에서 수영을 하면 혜택을 받아 경영하던 결처에 지진된다. 열심히 수영을 하는데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꿈 열심히 수영을 하는데도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사업이나 사적인 일, 소원, 경쟁, 섹스 등에 불만이 쌓이게 된다. 옷을 입은 채 수영을 하는 꿈 옷을 입은 채 수영을 하는 꿈을 꾸게 되면 좋든 싫든 우룩다짐으로 자기의 주장을 펴지만 곧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게 된다. 수영을 하다 상호에게 물려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꿈 외국여행 중 타국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불법단체로부터 인신구속을 당하게 된다. 사기꾼이나 불량배에게 시달림을 받는다. 구금, 불행이 닥친다. 가족과 함께 수영장에 가는 꿈 가족들 사이의 사랑이 깊어지고 유대가 형성된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수영하는 부부의 꿈 가족의 평화가 올 것이고 가업이 번창하고 부가 증가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것임을 의미합니다. 수영장에서 익사하는 사람을 구하는 꿈 다른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되찾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옷을 벗고 알몸으로 수영하는 꿈 다른 사람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자유를 누리며 스스로 잘 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영장에서 더러운 물을 꿈 당신이 지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당신의 행복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넓은 바다에서 수영하는 꿈 대부분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노력과 노력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물에서 수영하는 꿈 독감, 발열도는 중병에 걸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영선수가 되는 꿈 매순간 기분이 나아지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연인이나 친구와 함께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꿈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와 함께 다양한 투자를 하거나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영 후 착륙하는 꿈 조만간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방에서 수영하는 꿈 직장인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높이 평가되고 사업가에게는 부가 생기고 평범한 사람들도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 것임을 의미합니다. 광활한 바다 넓은 바다에서 외로운 헤엄치는 꿈 해외 유학생활이 순조롭게 진행되거나 사업이 잘 되고 많은 돈을 벌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러 사람이 수영복을 입고 있는 꿈 이념서적을 보거나 당선, 복권 등과 관계된 일이 생김 길을 가다가 수영을 하는 꿈 일시적으로 한 직장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게 된다 도부가 함께 욕탕이나 수영장에 물에 들어가는 꿈 재물의 이로움이 늘어나고 가업이 응성하는 등 기쁨과 안정을 성취하게 된다 전문 수영선수로서의 수영 꿈 전문 수영선수로 수영을 꿈꾸었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매력에 대한 자부심과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네요 아무런 방해도 없는 곳에서 수영을 멋지게 하는 꿈 직장생활, 결혼생활, 신앙생활 기타 소원의 경향이 원만하고 만족해진다. 배가 난파되어 생존하기 위해 수영하는 꿈. 직장을 잃거나 파산하거나 심지어 결혼생활을 끊는 것과 같은 극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열심히 일하면 향상되고 결국 이전 위치로 돌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찬물에서 수영하는 꿈. 차가운 물로 목욕을 꿈꾸면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수영을 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꿈. 처한 상황에 따라 제각기 달리 이루어지라 하나같이 발전이 있기보다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일로 실현된다. 예를 들어, 사업가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금의 부족이나 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가게나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정체된 상황에서 발전이 없게 된다. 학생의 경우에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제자리 있게 되는 일로 이루어진다. 대학원생의 경우에 논문 작성에 진척이 없게 된다. 저자의 경우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지필의 진척이 큰 수영장의 꿈큰 수영장에 들어가는 꿈을 꾸었다면 경고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곧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첫인상일 뿐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지인을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떤 식으로든 이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수영하면서 고래를 만나는 꿈큰 행복의 꿈은 큰 행제로 이어질 수 있네요. 어딘가에서 수영하는 꿈 특정 지점이나 목적지에 도달하는 꿈을 꾸었다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곧 성공하거나 현재 프로젝트 또는 비즈니스 중 하나에 대한 실제 보상을 받을 것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업적과 승리에 대해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파도 밑에서 수영하는 꿈. 파도 아래에서 강한 수영을 꿈꾸면 부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발견하고,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결책을 찾을 수 있네요. 격렬한 바다에서 수영하는 꿈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꿈을 꾸었다면 처리해야 할 다양한 작업과 사건과 대부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네요. 피웅덩이에서 수영하는 꿈피의물이나 피웅덩이에서 수영하는 꿈을 꾸었다면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놀라운 상황을 처리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네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물속에 들어가 수영을 하는 꿈 하던 일 외에 임시로 다른 일을 맡거나 부탁을 받게 된 계곡에서 수영하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상쾌하고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린다 온수 대통하고 소화성 취하여 바라고 있던 뜻과 소망을 이룬다 호텔 수영장의 꿈 호텔 수영장에 있는 꿈을 꾸었다면 일시적인 행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네요 강이나 내가에서 힘겹게 물살을 해치며 수영하는 꿈 힘겹게 물살을 해치며 수영하고 있었다면 힘겨운 현실을 이겨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의미이다. 수영의 쉬운 꿈 힘들지 않고 쉽게 수영하는 꿈을 꾸었다면 다가오는 성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 비즈니스 또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당신의 직업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당신의 열망을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비영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